날려먹은 적 있어서 가격으로 치면 천다리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죠, 그거? 걔는 네트워크와 떨어져 있어요 맥 견적받아가셨죠?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금단의 주제. 아, 뭔데! 맥이냐, PC냐. 야, 이거 콜로세움각이잖아. <웃음> 또. 배림몸이라, <웃음> 뭐. 감독님은 지금 현재 PC 기반으로. 예. 원래부터 계속 PC를 써오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PC를 썼어요. 아, 그러면 그 중에 뭐 맥을 사용했거나 이런 적 전혀 없으세요? 맥은 저팔릴 때가 별로 없어서. 어, 유학 시절에도? 유학 시절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예? <웃음> 아니, 그니까 저희 세대에서 노트북을 들고 다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네. 당시에 야, 잠깐만! 그럼 그때도 그 학교나 이런데 네. 오, 네. 컴퓨터가 아예 없이 아날로그로 아니요, 학교에는 맥이 있었죠. 아, 그럼 그때 맥을 안 쓰셨다는 건학교를잘안 네. 나가셨죠? 네. 수업할 때 쓰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썼죠 수업은 잘안나가셨구나 아니요 그러지마요 개인적으로는 맥을 거의 안 써보신 거네요? 그쵸 아이폰도 안쓰니까요 어쩐지 에어팟 프로 때도 일단요 작업용 컴퓨터에는 네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걔는 네트워크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작업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메일로 바꿔나만 하잖아요. 제 사무실에 있는 <웃음>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USB로 옮기는 경우가 많죠. 파일을 다시 보내줄 때도? 예.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네. 일단은 예. 바이러스나 아... 뭐 랜섬웨어나 하드를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어서 그때 아, 트라우마가 그래. 있어요.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예. 때문에? 예. 다섯 개밴드의 작업물이. <웃음> 예, 예. 그그죠그죠그죠그죠그죠그 <웃음> 어. 가격으로 치면 천다리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와 이걸 할로윈 특집 했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거 복구하고 뭐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메이크업 작업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해 을 놓지 않습니다 아, 저도 처음에 녹음실 어시 음. 생활할 때 음. 2003년 2004년 뭐 이럴 때 그때도 작업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네. PC 기반의 음. 어, 큐베이스 음, 음. 누엔도누엔도 음, 음. 시스템이었는데 음, 음. 그때도 작업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아... 거의 한 15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상황을... <웃음> 그리고 뭐 PC가 뭐 윈도우를 뭐 많이 지웠다 깔아야 되느니 뭐그런데 저는 사실 윈도우를 안깐 지가 좀몇년 됐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컴퓨터에 그냥 그 프로그램만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작업하는 프로그램들 네, 이외에는 아예, 아예, 아예 안 깔려 있는 거죠? 아예 안 깔려 있죠. 그러니까 작업용 컴퓨터로 완전히 세팅해놓고 인터넷과 단절된 상태면 괜찮다. 이거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 컴퓨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 예, 오로지 작업만. 하고. 오로지 작업만. 예, 오로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작업 효율성에서도 되게 좋겠네요. <웃음> 왜요? <웃음>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아... 아... 뭐, 어차피 그런 용도로 만든 컴퓨터니까. 심지어 제가 조립한 거예요. 조립 잘 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저한테 음... 맥 견적받아가셨잖아요. <웃음> <웃음> 순수하게. 인터넷을 쓰고 싶다. <웃음> 인터넷에 대한 열망으로 <웃음> 맥을 사야 되는. <웃음>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백신 자체도 데미지를 줘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들어오려는 걸 막는 애니까. 네네. 다강안해드리거든요 사실. 어, 얘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사실은 백신도 안 깔아놓습니다. 저희 1PD님은 영상 작업 주로 하시잖아요. 네. 맥인가요? PC인가요? 근데 오. 영상 작업은 빼박인 것 같은데? 내가, 오. 내가 알기로. 좀 그런걸로 많이 갈리지 않아요 프리미어 냐 파이널, 파이... 컷, 어, 파이널 어. 컷이냐 어 그래도 늑살 잡고 써. <웃음> <웃음> <웃음> 어딜 가나다똑같아 보면 내게 최고야 이런 그래 거.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은 pc 기반으로 많이들 하시는거 같던데 음. 저같은 경우는 음부터 2005년부터 네. 그 내으로 영상을 배웠어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녹음실에서도 처음에 다뭐 PC 프로툴 녹음실이 아니라 음, 또 저희 음, 녹음실은 누앤도 음, 음, 녹음실이어가지고 음, 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넘어왔죠. 음, 네, 2007년, 그 8년. 그 계기가 줄... 아, 좋아 보여서 <웃음> 사과 마크 하나에 돈이. 아, 아, 아 그래 그때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강남 녹음실, 강북 아 녹음실 나눠가지고 강남 녹음실들은 음, 다 이렇게 맥의 프로툴 기반이고. 음, 음. 강 북쪽에 있는 녹음실들은 음. PC에 누앤도 큐베이스 어, 어. 어. 쓴다 음. 막 그래가지고 음. 그 같이 이제 어시하는 친구 음.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러면 음. 걔가 이제 막그 스타벅스 같은데 앉아가지고 <웃음> 어, 노트북 그거 <그걸> 갖다놓고 <웃음> 거기서 막 튜나고 <튄하고> 막 이러고 <웃음> 어, 있는데 어, 어,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 그별 것도 아닌 건데 별 것도 아닌 그때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역시 뭐... 작업할 때는 좀 맥이 편하다. 음. 왜냐면뭐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음. 그 다음에 안정성. 저는 근데. 제 주위에서는 왜맥 쓰는 애들이 더 대환장 파티 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래요? 아, 뭐가 뭐 밀어야 되는애뭐뭐 하나 저는 몇년 동안 밀어본 적 없거든요. 아 그래 인터넷만 단절이 되면 되게 안정적인가 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PC와 인터넷은 상극인 거예요. <웃음> 저 같은 경우는 맥으로 넘어온 지 이제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10년 정도 이제 넘어가니까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윈도우를 켰을 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거야. <웃음> 이제 맥으로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산다고 안 했어요, 맞아 견적서를 보내드렸더니. <웃음> 맥에서 더 이상 이제 PC로 못 넘어가겠는 것도 있고. 아. 네. 손에 익는다라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맥 환경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쓰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도 전부 이제 아. 뭐 맥에서만 음. 돌아간다던가 음. 아니면 맥에서 퍼포먼스가 네. 더잘 나오는 음. 그런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음. 네. 맥을 쓰면서 가장 편했던 거는 예전에 이제 PC를 사용할 때는 저도 이 작업 컴퓨터에는 진짜 딱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싹 깔아놓고 뭔가 이렇게 좀 단절된 분위기로 네. 얘는 작업용 컴퓨터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썼는데 맥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뭐 음악 작업도 하고 요새 같아서는 이제 영상 작업도 그걸로 하고 각종 뭐 문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그냥 그 컴퓨터 하나로 다 끝내니까 음. 그런 면들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다만 몇 년간 인터넷 쇼핑을 끊었었죠 아... 결제 시스템 <웃음> 공인인증서 도대체 누가 만든거죠 그거? 근데 그거는 PC에서도 똑같이 불편한거죠 그쵸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국가기관 아... 그런 데 들어가면 없어질 거란 얘기가 있던데? 그건 재작년부터 돌지 않나요 <웃음> 결국 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공인인증서나 뭐 은행 업무 보거나 이럴 때 그쵸, 그쵸. 네. 근데 지금은 맥에서도 많이 편해졌어요 음. 그래서 뭐 세금계산 업무나 은행 업무도 웬만하면 맥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고 어, 다행이네요 근데 여전히 공공기관 사이트 이런 데 접속할 때한 아. 어, 번씩 돌아버립니다 <웃음> 다 윈도우 기반으로 음.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크롬도 안될때 있어요 그래서 꼭! 익스플로러를 써야 될때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맥은 그런 것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맥을 쓰면서 포맷 같은 거를 해본 적이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음. 정도로 음. 뭐 포맷을 해본 적도 없고 음. 맥을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폰, 아이패드 네. 뭐 주변기기까지 이렇게 다 넘어가니까 음. 음. 음. 편하긴 정말 편하더라고요 음. 모든 것이 이제 다 연동이 쉽게 쉽게 되어있고 네. 뭐. 연동이 된다는 것도 약간 좀 무서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비밀이 많은 아이그 그럼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음. 같은 경우도 연동은 되게 편하지 않나요?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가 되게 노력하긴 하는데 <웃음> 네. 저는 웬만하면 뭐 연동 안 시키려고 하는 아, 사람이라 모든 음. 게좀 폐쇄적으로 아이 그럼요 <웃음> 작업도? 자신말 음. 아이 그럼요 그럼요 <웃음>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맥과 PC 중에 뭔가를 추천한다? PC에 그렇게 뭐 불만이 없어요. 지금까지 쓰면서 문제도 없었고 다만 이게 업이다 보니 바이러스랑 인터넷 쓸 때랑 좀 불편한 것들 때문에 음. 맥을 고민해보는 거지 음. 사양 꾸리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는 PC 가 훨씬 좋잖아요? 같은 값에 더 좋은 사양으로 네. 맞출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에 맞춰서 항상 가격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쓰고 나서 사실 사양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 그렇죠 어차피 딱 돼서 나오니까. 아, 네, 네, 돼서 나오니까 고 음, 음, 그 연도에 고급형, 고급형 뭐이 음, 정도만 있으면 음, 음, CPU가 뭐가 들어갔는지 음, <웃음> 그런, 거가 그런 거는 들어갔는지, 예, 예. 네, 그것도 이제 잊어버린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작업을 한다 그러면 맥을 좀 추천을 하기는 할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넷도 되고. IT 강국인데 <웃음> 인터넷 쇼핑은 요새 핸드폰으로도 잘 되니까 아잘 되죠 네, 은행 업무도 다 핸드폰으로 네, 많으니까. 많으니까. 오늘 방송 저희가 벽살을 잡지 않고 끝내서 정말 다행이네요 <웃음>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랜서 김현수입니다 감사합니다